배우 황찬호, 내 멋진 남자친구, 슬픔을, 연인 주목을 먹먹. 배우 황찬호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소속사 마라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찬호는 2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렀고 28일 발인을 마쳤다. 황찬호의 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고인을 잃은 슬픔을 전했다. 그는 내 멋진 남자친구, 세상에서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준 내 남자친구 황찬호 이제 편히 쉬어. 고생했어. 황찬호는 참잘 살았어.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날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 너무 슬프지만 내가 슬퍼하면 오빠가 더힘들테니까 이겨낼게. 꼭 조금만 힘들어할게. 근데 보고 싶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극단 애플시어터 소속인 황찬호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한 후 셜록홈즈, 아름다운 세상을 이하여 내일은 챔피언, 벚꽃동상, 검은옷의 수도사, 숲기신 잉여인간 이바노프, 파더레스, 최이카, 렌트더리얼 등에 출연했다. KBS 1 장영실 무산, MBN 연남동 539, OCN 그 남자 우수 등 TV 드라마에도 나왔다.